네, 저는 네, 관련합니다. 안녕, 동투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는 워낙 차체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대부분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그 원인도 과속, 과적, 졸음운전 등그 사고 유형도 여러 가지입니다. 한순간에 생과사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화물차 운전자뿐 아니라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 운전자도 각별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화물차 사고가 왜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되고 그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티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지금 보는 영상은 차들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사고가 나고 후방의 영상에는 대형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달려와 추돌을 했는데 문제는 두차 사이에 경차인 네이가 한대 있었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차체가 구겨져 운전자가 출혈이 심한 상태로 차체에 끼어 있다가 다행히 구조가 돼 생명을 건진 아찔한 사고였는데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던 거야. 대형 화물차가 주행 중 급하게 브레이크를 작동시켜도 위험한 이유는 속도와 무게 때문인데 9.5톤 화물차의 적재량에 따른 제동거리를 비교 실험한 결과에서 9.5톤 정량과 이의 두배인 18톤을 싣고 시속 6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을 때 표에서처럼 나왔고 그 제동거리가 30m에서 40m까지 꽤 늘어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역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어. 화물차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원인으로는 속도 제한장치 해제. 총 중량이 3.5톤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km 이하로 설정돼 출고가 되지만 불법 개조업자들이 이를 돈을 받고 해제를 하고 있고. 두번째 사각지대. 대형 화물차가 차체가 크고 높은 만큼 시야가 넓고 잘 보일 것 같지만 실제로 확인을 해봤는데 화물차 앞에 서 있는 내가 운전석에서는 내 모습이 확인되질 않았고 운전석에서 사이드 미러를 확인했을 때도 후 측면의 차량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사각지대가 존재하더라고. 이럴 때 화물차가 방향을 살짝만 틀어도 바로 사고로 이어지겠지. 이 외에도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시는 분을 통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다 싶은 얘기를 들었는데 오랜 시간을 좁은 공간인 차 안에서 혼자 운전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과 장시간 장거리 운행으로 불규칙한 식사시간과 수면시간 부족으로 피로도가 높아지고 졸음까지 참으며 제시간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으로부터의 압박이 있고 이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식 마일리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 설치된 QR코드로 휴식 인증을 하면 인증 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잠깨우는 왕눈이 반사지, 화물차의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한 반사지를 지속 보급하고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고 있고 화물차 라운지 운영 휴게소에 별도로 화물차 운전자 전용 휴게시설로 샤워장, 수면실, 세탁기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모범 화물차 운전자를 선정 300만 원의 포상과 200명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는 등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보셨습니까 고속도로를 주행하게 될때 대형차의 옆을 달릴 때는 왠지 두렵고 또 대형 화물차의 옆을 지날 때는 그 느낌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차체가 크고 속도까지 더해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생계와 고충을 해결할 여러 가지 문제점과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고 고속도로의 운전 중 사고는 운전자 모두의 생사와 관련이 있는 만큼 좀더 안전한 운전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비요